시동을 켜게 되면 쉽게 걸리게 되지 저는 네, 관련 안녕 동투뷰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며칠 동안 계속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의 한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파가 지속될 때는 자동차도 고노 을 치르게 됩니다 특히 디젤차의 경우가 더 심한데요 그 이유는 디젤 그러니까 경유의 특성 때문인데요 그래서 경유도 겨울용으로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조금 생소하시죠? 오늘은 겨울용 경유가 왜 따로 있는지와 또 겨울철 경유 차량의 관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동투뷰와 함께 하겠습니다 동튜뷰 경유는 원유를 가열해서 끓는 점의 차이를 이용해 각각의 물질들을 분류하는 방식으로 생산된 것이고 그 순서를 보면 표에서처럼 LPG, 휘발유, 나프타, 등유, 경유, 중유, 윤활유 아스팔트 순으로 분류가 되고 경유는 디젤 엔진의 연료로 사용이 되는 거지 그런데 경유는 휘발유와는 다르게 온도의 영향을 많이 받는 연료이기 때문에 계절에 맞춰서 다른 경유를 사용해야 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지 궁금하지? 국내에서는 경유를 한절기용 동절기용, 혹한기용으로 구분해서 판매되고 있는데 경유 속에는 엔진 내부의 윤활작용을 위해서 파라핀을 넣는데 파라핀은 상온에서는 경유 속에서 액체 상태로 존재하지만 기온이 떨어지게 되면 젤타입으로 변하고 이로 인해서 연료필터나 인젝터를 막게 되고 엔진의 실린더에서 제대로 폭발이 일어나질 않게 되는 것 바로 이걸 경유 왁싱 현상이라 하고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기온이 떨어질수록 왁스가 생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지 그래서 겨울동안 북부 산간지방처럼 추운 곳에서는 대부분 혹한 기온 경유를 판매한다고 그래 요즘처럼 급격하게 기온이 떨어진 날이 계속 속 할때 강원도나 산간지방으로 갈 일이 있게 되면 도착지 주유소를 들려 가득 주유를 하고 기존 잔유와 섞이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지 또한 가지 좋은 방법은 겨울철 차량 관리에 유용한 디젤 동결방지제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야 사용 방법은 주유하기 전에 먼저 동결방지제를 넣고 연료를 가득 채워주면 연료통 안에서 잘 섞이게 되고 시동 시 한결 도움이 되는 거지 마지막으로 경유차는 첫 시동이 잘 걸려야 성공률을 높일 수가 있는데 키 타입의 자동차의 계기판을 보면 이렇게 생긴 경고등을 볼니다 수가 있지. 키가 온 상태에서 시동 전에 예열이 되는 과정인 거야. 먼저 키타입의 자동차의 시동 전 예열 방법은 첫 번째, 키를 꼽고 키를 온 상태로 돌려 예열 등이 켜지고 꺼지기를 기다렸다가 두 번째, 다시 키를 오프한 후온 상태로 돌려 예열등이 켜지고 꺼지기를 반복한 후세 번째, 다시 키를 오프시키고 브레이크를 밟고 시동을 켜게 되면 한 번에 시동을 켤 수가 있는 거야. 그리고 버튼식 시동 기능의 차량들은 대부분 최고 2초 이내로 예열 온도를 1000도까지 올릴 수 있지만 아주 추운 날 시동을 켰을 때 평소보다 조금 느리게 시동이 걸리게 되고 신차의 경우는 이렇게 그냥 시동을 걸어도 무리가 없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필요하다면 예열 시간을 늘릴 수가 있어. 방법은 첫 번째,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상태에서 버튼을 2회 누른 후 10초 정도 대기를 한 후에 두 번째 브레이크를 밟고 버튼을 눌러 시동을 켜게 되면 쉽게 걸리게 되지 아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한파의 기세가 꺾일 줄 모르고 지속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른 아침에 시동이 걸리지 않게 되면 무척 당황스럽습니다 오늘 보신 내용 참고하시고 주로 다니시는 주유소는 동절기용 경유를 취급하는 곳인지 확인도 해보시고 한동안은 동결방지제를 활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는 내가 관리한다 수고했어 동티뷰요